아, 형님. 네, 문 열어주세요. 네. 일단 출발. 네, 저희 오늘 어디로 갑니까? 오늘. 쭈랑님. <놀람> <놀람> 네, 이거 입을까? 긴 바지 입을까? 긴 바지가 나을것 같긴 한데, 됐지? 네, <웃음> 바지 좀봐주세찍어도돼요 어, 찍어도돼요 <웃음> 꺼낼게요. 아, <웃음> 아, 아, 아, 가시죠 이것이 요랑님 와우 이것이 우랑이다 <웃음> 망할 것 같습니다 <웃음> 옛날 망한다고만 하네 아, uh, 예, yeah. yes. 아, 너무 맛있었지. 아, 이거 뭐 거의 완전 좋은 것 같기구나? 자기 세상이구만. 아픈, 저... 아픈 아, 거거든요. 피부병이네. 뼈랑이. Come on. 아, 너무 좋아. 사람이 있구나. 와우. 아. 셀카 모드 못 하나? 버스킹 하기 힘드네요. 자리가 없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다 를 조지고 구월동으로 왔습니다. 여러분이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한 시간에 달녔습니다 와, 진짜 좋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쾌적합니다. 아, 아, 아, 너무 좋아. 바닷바람 쐬고 그랬는데. 네, 진짜구만. 얼마? 네. 영종도에서. 물에. 어. 어. 만얼을먹고 <웃음> 부활, 진짜. 고 <웃음>